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729개로 쇼부 볼수 있는지 가볼게요 이건 내가 부장이가 준 선물이거든 레츠고 아드카 아, 잡았으면 두개나면 진짜 좋겠다 두개나면 좀 행복할 것 같은데 자 갑니다 니다자 요시 이그가 Let's go! Talking! t a 자, k i n g Talking! Talking! Talking! Talking! Talking! Talking! Talking! t a l l k 다이오샤유소 1 2 3안 나올 것 같죠? 야 달려달려 달려달려 완전 달려 깃발을 뽑아 뽑아 뽑아요 와2자안 나올 것 같아요 그만 그만 어디 어디 그 남이 남이 자 비다 비다 아 비다 자디상디자긴긴자 자, 우소 우소 자 프로 오비 상디상디안 나올 것 같죠 건너뛰기 역시 안 나왔죠? 자3회차가요 대리뽑보석은 적어도 500개 이상은 줘봐야지 500개 이상은 5천개는 오바고 500개 이상 자 3회차 가요 자 이렇게 가성비도 나왔을 때 누려야 합니다 아이번층에 안나올 것 같은데 자 가요 1 2 3 4 5 6 세븐 안 나고 왔죠? 날렸어요. 아, 씨. 용카이로가 나온다, 나온다. 27일에 나온다. 그래서 4 회차 50개 했어요. Let's g 어, 이번에 또이렇또아안 일찍이... 보고 와요. 하나, 둘, 셋, 넷. 넷. 700개 두개보면 개이득이죠. 공격도! 이건 뭐야? 아. 버기때 버기라니. 공격수를 더 기대했는데, 씨. 아, 씨. 넘어갈게요. 아,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이, 버기, 씨. 아, 씨. 버기가 떠버리죠. 음. 아씨 자, 5회차 가요. Let's go. 아, 이거 답이 없냐? 너무 안 좋게 뜨는데 계속. 저번에 뽑기 할 때, 야마토 뽑기 할 때는 그렇게 황금깃발이 많이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이거 확률이 너무 낮나? 오호이. 오호이. 오호이. 자, 배우시게 한번 더 돌아볼게요. 그럼. 자. 아쉬. 레스코야 어, 요번에는 좀 다르다. 요번는좀 느낌 다르죠? 그렇지. 내 느낌이 다르다 했잖아. 첫 번째 게안 좋으면 두 번째에서 좋아질 수 있는 법이니 자, 요시 이그가. 자, 황금 깃발 뽑아요. 그냥 뽑아요. 자, 완. 오, 공격수가 바로 떠서 원사페너가 바로 뜨죠. 뭐야, 씨. 아, 태도 이씨. 아, 씨. 자, 넘어가 봅니다. 아, 공격, 이거를 계속, 희망고문, 진짜 오지네. 희망고문으로 그냥, 공격수는 계속 떠버리니까, 씨. 아, 이거 봐, 또 공격수, 또 공격수. 이러고 또안 뜨는 거 아니야? 와, 이거 봐, 이거. 아, 씨. 아이, 와, 행 씨. 빨간 공문안 나오면 전노 뜨게 돼요. 아, 씨. 빨간 부분이 아니면 또 애매하다는 거야? 모르잖아, 그래도. 아, 씨. 스맨이 뽑아요, 엉카라고? 어. 나 옛날에. 바운드맨이 뽑았는데 좋은 거 나왔었는데. 아, 씨. 약간 한숨 돌립니다. 한숨 돌려야 돼. 자, 갑니다. 2회차. Let's go. 자, 이번시다 여기서. One. 트 스리 이오빠 계속 나와 지금 환강기빨이 계속 떠요. 자 요시 이그가 자원투자 너무 좀, 좀 기대합니다 좀자 기대하면서 봅니다 자 기대를 합니다 아다음에 수비수 시 와포르다, 와포르, 씨. 아, 재 미쳤냐? 아, 미친, 와 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야, 설마 했다, 씨. 아유, 씨. 아, 씨. 똥극혐이네. 아, 바르톨로메오 나올 것 같은데. 야, 공격수! 원스 아카이노가 그냥 떠버리는데! 기어포스와 기어포스를 뽑아버려요. 아, 아, 진짜 아씨, 진짜 접이다 접 진짜 아씨. 야, 바운드면 좀 떡상 좀 시켜줘라 진짜 아, 아, 씨, 왜 이래고? 에이, 왜이래 이거 자 아, 다시 보아요왜 이러는 거야 제정신이야 자 3회차 스타트 윤윤 금미 생방 보는 것은 처음이네요 반갑 반갑 자 롤로노와 조루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또황금기발 나올 것 같죠 아 빨간색이네 자 요시 이유가 자 하나 둘 바로 득점자를 바로 뽑아버려요. 바로 뽑았는데 이건 뭐야? 아 이씨 가도 석도 아니고 이씨 우석붕이 나왔어. 어격수우석붕이 나오다니 이씨 편띠네요. 뭐, 아 이씨 뭐아 원카 원카 주세요. 원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원카 주세요 아아 두개 네모표 두개인데 어, 아 저격수 오소비라니 아주 극현뛰네 진짜 사회차 가요 다시 나갔다 알지 이게 바로가면 좋지 않아 출발 이거 하나 뜯고, 티켓 뽑기 해서 떠주면 진짜 딱이거든. 아, 이거 망한 거 같죠? 그냥 건너뛸게요. 아, 씨. 자, 5회차 갈게요. 2,000개에 70. 가봅시다! 여기서는 조금 기대해봅니다. 아, 씨. 아, 예전에 본기에는 진짜 어떻게 떴나 몰라. 아 이렇게 진짜 똥만 나오기도 힘든데 이들만 골라서 나오네. 아 이거 또뭐 수이수야. 류피다 류피. 어 아, 류피 류피 나왔네요. 류피랑 인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오니가시마 습격 몽키디 류피 류피. 와용전 용카르 왜5 0 0 다이아를 장전해놨대? 장난 아니네 아, 그래도 류피 하나 왔네요 류피 류피 류피 이거 가지고 또싹 받아가지고 이제 티켓 뽑기로 가보겠습니다 가성 캐릭터 하나 확정이니까 어떤 걸 줄지 한번 봅시다 Let's 츠고 일단은, 오, 황금기 빠리긴 할 건데. 아씨, 빨간색이네. 아, 좀 떨린다. 와. 좀 떨려요. 자, 여러분들의 기운을 담아서아연 어, 공격쓰! 아씨. 와 실버즈 레일리 아뉴 레일리도 아니고 아 미쳤다씨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